안녕하세요 대선드도 강좌하고 있는 에버머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입니다 어... 역광이죠 역광이고 이게 아마 50mm로 찍어가지고 핀이 여기 맞은 게 보일 거예요 여기가 좀 흐리죠 1.4로 찍었는지 1.8로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오늘은 이 사진이고 제가 평소에 역광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광으로 찍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피부도 깨끗하게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빛이 측면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뭐 별거 아닌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것들도 이렇게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아보여요. 근데 역광으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피부가 점 이외에는 뭐 이렇게 여드름 이런 거 이외에는 웬만하면 깨끗하게 보이죠. 그런 이유도 있고 뭔가 이제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팁은 어, 라이트를 약간 더 해주는 팁입니다 예전, 예전에 예 했던 것처럼 뭐이 부분을 더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봤을 때에는 광원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빛을 조금 더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에는 우선은 킥마스크에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뭐 방사용으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 이걸로도 해 상관은 크게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사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온다 이렇게 우선은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커브나 컬러 밸런스 로 하셔도 되는데 카메라가 로 편하죠 자, 여기서 노란빛을 약간 더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빛을한 40정도 넣었다 근데 빛이 노랗지만은 않아요 붉은기도 약간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저녁이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 이 자주색 같은 것도 한반 정도 넣어준다 40에 20 정도 50이라면 25가 되겠죠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오파시티를 조절하면서 쓸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게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제가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근데 빛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와 여기까지도 들어올 거란 말이죠 물론 여긴 안 들어오겠죠 자 이럴 때에는 라이트를 좀더 넓게 여기까지 올수 있게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굳이 또 들어갈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빛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긴 뭐 들어올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셔서 한 번씩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혹시나 또 너무 백으로 가보게 되면은 완전히 지워져서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오파시티를 50정도 잡아주시고 굳이 그을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씩만 툭툭 찍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빛이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반사돼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가능해지죠 여기도 조금 없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디까지 빛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죠 빛이 늘 이렇게 확 퍼지지는 않아요 뭐 이런 데 걸려 가지고 구멍구멍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인가 3년 전에 아제 채널에 올려놨어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진 않으니까 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라디언트 이기는 해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맵이 아닌 위쪽에 보시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로 들어가셔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솔리드로 돼 있죠 솔리드가 한글판으로 뭐로 돼 있지 단색으로 돼 있나 채움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솔리드가 아닌 노이즈로 들어갑니다 노이즈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 쭉 길어진 노이즈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러스이스를1 0 0까지 올려줍니다 그럼 뭔가 폴스미스 패턴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자이 상황에서 저희는 RGB를 만지지는 않을 거예요 RGB를 만지지는 않고 자 hsb 휴 세츄레이션 블랙 컨트롤 u 를 나오면 누르면 나오는 그거죠 자이 상태에서 세츄레이션을 쫙 내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끝까지 내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리시게 되면 지금 흑백처럼 보이죠 실제, 실제로 흑백이 아니에요 약간 색깔이 있죠 흑백까지 다 내려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다 색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은 어, 약간 한 요정도 까지더덜 뭐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끝까지만 안 가면 돼요 이 상태로 가주시고 이 부분 투명을 더 해줍니다. 뒤에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리니어로 되어 있죠. 리니어는 뭐라고 되어 있나? 선형이라고 되어 있나? 어쨌든 여기서 앵글 방사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빛의 근원인 이쪽이죠. 옮겨요. 사이즈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아사이즈라다 위치를 뭐좀더더 더 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멀리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웃음> 대충 한이 정도 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이 검은 부분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OK를 눌러줘요 OK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카메라 로로 들어갑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우선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변경을 해주신 후에 카메라 로로 들어가요 카메라 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색깔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예를들어 뭐 70이면은 대중한 35 정도 꼭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제가 이렇게 한다 뿐이지 이거는 뭐1 아0 0으 하니까 꼭 50으로 해야지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를 해주신 후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블러를 먼저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스크린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빛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죠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 는 구멍이 큰데 이렇게 세밀한 빛이 내려올 수는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블러에 들어갑니다 블러 가우션 블러 적정선까지 대충 한이 정도 되겠죠 요런 느낌 오케이 하고 나서 쓸데없는 부분은 뭐 따로 레이어 마스크로 지워주신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했었던 이렇게 밝은 부분을 잡는 걸로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걸어줍니다 근데 이게 아닌가? 그럴 때는 컨트롤 i 바꿔서 이렇게 뭐가 맞나? 근데 이거 지금 빛이 들어오는 상태죠 근데 빛이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브러쉬로 조금 이렇게 지워서 어, 100은 너무 세네요 한50 정도 50 정도 해서 이렇게 빛이 갈라지는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물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빛이 뭐 사진마다 다르니까 이게 뭐늘다 같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지는 빛도 넣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하튼 여 오늘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음, 뭐 그렇게 어려운 사진은 아니죠. 역광 빛을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집어 넣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까지 되면은 빛의 위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때 어디냐 여기서 위치 변경을 잘해 주셔야 돼요 변경이라기보다는 확정이라고 할까 어쨌든 이렇게 해 놨는데 어 아직까지 이걸 안했는데아 이거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더블클릭을 해 주시고 옮겨주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스마트 오브젝트를 한 후에는 이게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후에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꼭 굳이 나는 브러쉬를 지우고 싶지 않다 빛이 넘어오는 것도 난 괜찮아 그럴 때는 그냥 오파시티를 약간 낮춰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본인 마음이죠 본인 마음이기도 하고 어, 뭐 상황 따라서 뭐 빛이 넘어올 수도 있지 굳이 꼭뭐 여기 걸려야 되나? 금발인데 반사될 수도 있지 아, 어쨌든 오늘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아, 아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게 제가 꼭 이렇게 팁을 드린다고 해서 <웃음> 이 팁들을 꼭 작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진 한 장만 떨렁 올려놓고서 자 오늘은 이 사진입니다 이걸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어 뭐라 그럴까 어, 여기는뭐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정도지 자이 사진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사진의 뭐 특징입니다 뭐 보정 보정의 특징이에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꼭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진 한 장만 떨렁 올려놓기야 그래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사진은 어, 이 사진입니다 네, 이사진은 보정해 주시면 되고 어, 저번 주에 했던 그 하루 한장 챌린지는 어, 우승자가 나왔죠 저번 주에 근데 뭐 단톡방에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어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은 알아볼 수 있겠죠 자기 사진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 뭐야 분기별로 해서 그중에 1등 하시는 분께 프리셋을 한 세트를 원하시는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쨌든 오늘은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꼭 이거를 오늘 안 하셔도 돼요 내일 해서 보내도 돼요 네. 그리고 뭐야 어, 원래 주말마다 제가 그 뭐지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나네 어... 아 피드백 그걸 하려고 했는데 예. 막상 해보니까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뭐이 사진도 좋고 저 사진도 좋고 한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와 이렇게 얘기할거면 방송을 안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 그냥 음, 사진을 받고 투표를 해서 1위에게 프리셋을 드리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하는 게 크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